근데 집에서 먹는거야 이렇게 먹을때문이제 텔레비에서 그 멍게 초무침 그거 쫄면을 먹은거 너무 맛있게 봐가지고 이거 한번 해 먹으려고 이렇게 사왔어 근데 이 멍게가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 봉지 멍게 두개를 샀네 멍게부터 손질하고 물이 엄청 많이 나오네 지금 그 알맹이만 쏙 빠지지? 응? 알맹이만 쏙 빠져 상큼한 알맹이만 쏙 빠지니까 뭐껍데기 발라내는데 이물나오거좀봐 뭐야 이거 멍게를 먹으면 밥맛이 생겨 됐어 야채를 많이 먹으려면 더 많이 넣어도 돼 상관없어 이거는 뭐딱 정해진 비율이 없으니까 꽃상추도 조금 넣고 쑥갓은 썰지 말고 이렇게 똑똑 먹기 좋게 똑똑 잘라가지고 넣으면 돼 양파도 조금만 얇게 썰어서 양근도 색깔이 이쁘라고 양배추도 좀 넣고 얇게 썰어가지고 그러면 소주는 물에 한번 씻쳐줘야 돼. 우리 미나리 꽃장이야 이거. 여기 매실 한네 큰술 네 숟가락 정도 넣고 마늘 생강도 조금 넣어주고 이게 두배씩줘야 세개 정도 넣어볼까? 후추도 좀 치고, 깨소금, 설탕. 새콤달콤 해야 되지. 새콤달콤 해야 맛있거든, 이게 설탕. 춧가루. 맛있게 새콤달콤하게 됐나 안 됐나 또 맛을 좀 봐야지. 식초가 좀더 들어가야 될것 같아. 고추 좀 넣을까? 응? 고추 응. 고추 좀 매콤하게 고추 조금 썰어 넣어야지 물이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셋이 먹을 건데 이분 삶아도 저 채소가 많으니까 채소를 멍게하고 채소를 많이 먹어야 돼 쫄면은 이 정도 끓으면 돼 차근물 하게? 응, 손실어. <웃음> 차근물 하니까 손실 없네. 됐어. 일단은 쫄면부터 딱 담아놓고. 이 쫄면 이인분 열면 안 된다. 양채가좀 응. 많은 것 같아. 응. 그럴 때 참기름. 어때? 맛있을 것 같아? 음, 맛있겠네. 멍게야, <웃음> 이거 멍게. 여기다 이제 막 비벼서 먹어야 돼. 근데 비벼서 먹는 거야, 이렇게. 먹을 때는 이제. 먹 게, 어, 무침 뭐야, 쫄면. 이렇게 해서 야채랑 넣고. 야, 테레비스 이러고 먹는데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. 음. 응, 응. 먹어볼까?